기본적으로 백문 레벨2의 비상구를 통해 도착하게 되는 레벨3의 입구는 몇 가지 더 존재하는데 레벨4-1-1-2에 있는 서랍에서 피를 찾아 마시는 방법 레벨5-2-1-A 구역에 있는 숫자 3이 적힌 테이블 아래에서 노클리 현상을 겪게 된다면 레벨3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레벨3의 외관적 특징은 복도나 파이프 등 레벨2와의 유사성을 공유하지만 레벨 전반적으로 작동하는 기계 설비들이 많아짐으로써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 위치에서 찾을 수 있는 기계설비들은 진기 파이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방에 위치한 기계설비들은 알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벨 2의 파이프가 뜨거운 증기만을 내뿜었다면 레벨 3의 파이프는 진기 외에도 오염된 아몬드워터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드물게 파이프에서 누출되어 바닥을 향해 흘러내리지만 섭치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무작위로 다치고 잠기는 문을 레벨 전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엔티티의 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조심해야 합니다. 레벨 3에서 알려진 엔티티는 얼굴 없는 인간형 페이스링, 네발 달린 검은 머리 인간형 하운드, 흔쾌의 노란눈을 가진 인간형 스킨스틸러, 흔적한 검은 고무 물질로 구성된 인간형 나이트 스토커, 인간에게 무해하다고 알려진 거대한 스포 데스모스가 있습니다. 레벨 3로 헤매다 운좋게 엘리베이터를 찾았다면 레벨 4나 레벨 5로 진입 가능하며 만약 엘리베이터에 녹색의 흔적이 보인다면 레벨 931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늘어서 파이프가 점차 줄어들고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는 연장된 폭도를 찾았다면 레벨 273로 진입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발전기로 제어되는 문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레벨 4 또는 피니시 존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레벨 4로 향하는 문에는 오비스 섹터 표시가 적혀있어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곳에 안전한 방은 없습니다. 운전 등을 켜고 다음 레벨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